잠깐만, 잠시만. 지우곤 있네요. 요거 진짜 인식 못할 수도 있어. 이거 박을 것 같은데? 하하하하하하, 아하하, 안 돼!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예, 옆에 나와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로봇 청소기를 준비를 했느냐? 여러분, 이제 후니버셜 스튜디오가 뮤지엄이 뭐 130평, 150평에 가까운 네, 이 땅덩어리를 매일매일 청소기로 밀고, 닦고, 쓸고가 너무 힘들어서 고민고민 고민 끝에 네, 이 로봇 청소기를 구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조금 괜찮은 로봇 청소기를 사려면 이제 100만원 이제 넘는 네, 가격대이기 때문에 덜컥 사긴 기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로보락이라는 제품과 에코백스라는 그 로봇 청소기가 양대 삼맥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인이 로보락 모델을 갖고 있어서 빌려왔습니다. 리뷰를 이제 실시간으로 한번 해보고, 진짜 괜찮으면 이제 구입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갖고 온 제품이 로보락 S7 맥스 V 모델 제품 라인군이고요. 거기 이제 일반 모델이 있고 플러스 모델이 있고 울트라 모델이 있는데 요거 이제 플러스 모델로 준비해봤습니다. 딱 중간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 모델은 이제 단순 충전만 된다고 예, 그냥 도킹스테이션 기능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 플러스 모델은 이제 여기 먼지를 흡입해서 여기 이제 보관해주는 물론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세척까지는 해야 돼요. 울트라 모델은 이제 물걸레, 네 자동청소 그리고 자동물 보충 기능까지 뭐플러스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친구는 이제 한 130만 원대 그 울트라 모델은 16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품 굉장히 간단한데요 홈 버튼 있고 전원 버튼 있고 1.5m 간격으로만 이제 집중 청소하는 요 버튼 3개 있거든요 그러면 은 일단 이 친구가 얼만큼 재기능을 하는지 실제로 한번 청소를 시켜보면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를 이제 여기다가 돌리면 이 친구는 이제 맵핑을 합니다. 앞에 카메라가 달려있죠? 이 카메라로 지도처럼 인식을 하고요. 앱에 보시면은 맵핑되는 것도 실시간으로도 체크가 되거든요. 일단은 맵핑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매핑을 했습니다. 매핑 시간은 정확히 57분 정도 나왔고요. 매핑을 했을 때 224제곱미터.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 한 130평 중에 거의 한 60평은 지금 다 장식장으로 채워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장식장들 중간중간에 섬처럼 비어져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좀 체크가 잘된것 같고요. 보시면 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청소 모드도 이렇게 달 표시되어 있는 거는 네, 조금 조용하게 저소음 모드로, 네, 모드로 할수 있고요. 네, 일반 모드, 그리고 터보 모드, 최대 출력 모드로 네,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물걸레 청소도 강도를 약함, 보통, 강함 이렇게 뭐 맞출 수가 있습니다 도킹스테이션 들어가면 먼지통을 또 비워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먼지통 비우기를 눌러주면 이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네, 네, 먼지통으로 네, 비워지는 것들 자 그러면 청소 한번 시작해볼까요? 사실은 어제 청소를 안 하고 일부러 오늘 하려고 해놨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깨끗해서 이 정도 사실 흙바닥이나 뭐 과자 부스레기는 있어야 얘 흡입력을 좀알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다시 테스트를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오시죠 오 깔끔한데요? 어, 아, 잘되는구나 네, 일반 청소 외에도 이제 물걸레까지 당연히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돌아가면서 물걸레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음파 진동을 통해서 물걸레질을 합니다. 분당 3000번 정도 진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어? 아, 지금 물걸레하고 있네요. 와, 요 물걸레 짱 보이시죠? 어? 어, 얼마나 네, 여기에 좀잘 닦이는지 그 보드막 한번 칠해 가지고 바닥 한번 볼게요. 전에 이거 아시죠? 그 청소기 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죠? 우리 책상 해가지고 이거 내직 썼다가 버렸잖아 그거 야 이거 큰일 났다 자 마르기 전에 한번 빨리 해보면 안 돼요? 마른다 말라 어, 얘 약간 긴장한거 같은데 얘도? 잠깐만 잠시만 여기만 반만 지워지네 이쪽 안 지워지는데? 뒤로 가서 빨리 해봐 더 해봐 어질문이 오... 있네요. 뭐 기대 이상이긴 합니다. 저는 진짜 아예 안 지워질 줄 알았는데 이 정도 퍼포먼스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얘가 또 좋은 게 있네요. 물걸레를 이제 탈부착할 때는 보통 뒤집어서 빼고 넣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이렇게 세워둔 채로 얘홈 버튼을 두 개를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빠집니다. 뭐 친절하게 제거됐다는. 라 물통이 요렇게 분리가 됩는거 여기다가 물 넣으면 되고 이 물걸레 강도도 조금 세게 설정을 하면 물도 더 많이 쓰고 물걸레 설정이 중간이라좀 약하게 가면 얘도 그물 조정이 알아서 되는 거 굉장히 스마트한 친구입니다 리액티브 AI 전면 카메라가 전체적으로 이제 물건들이나 이 벽들을 잘 인식을 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LDS 레이저 센서와 함께 3D 구조감 스캐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사각지대 없이 스캔을 하고 특히나 이 친구가 이제 그 센서 때문에 어두워도 깜깜한 네, 밤에도 충돌 없이 잘 청소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친구가 장애물을 잘 피해가는지 제 소중한 녀석들 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면 진짜 이게 다시는 이 로브랑 얘안볼 거고 잘 피해가면 구입을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험해 볼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제일 큰 녀석. 네 엑스키베이터 요거는 당연히 피해가지 않을까요? 네두 번째 아 이거 넘어지면 진짜 안 되는데 요게 한요 정도. 요거 진짜 인식 못할 수도 있어. 이거 박을 것 같은데. 자, 요렇게 세개 정도 세팅해 봤고요이렇게 돌발상황에도 잘 피해를 할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진한다, 돌진한다. 어, 여기서 인식했습니다. 일단 인식한 것 같아요. 피해 가긴 갑니다. 와, 근데 너무 아슬아슬하게 거의 뭐다서 가네. 그래도 돌아가면서 구석구석 쓸긴 하네요. 요 신기하네요. 오. 와, 저기 피해 가나요? 아아아아아하하아하아아땡땡땡땡 아, <웃음> 자, 마지막 실험은 일단은 실패입니다. 뭐, 지인 피셜, 집에서는 됐는데 라고 하셨지만 2 0 얘기하고 있죠. 안 돼. 나 죽을 뻔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거 외에는 뭐, 제가 느끼기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청소도 잘 되고, 네, 기대 이상입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130만원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값어치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로보락을 갈지 타사 제품으로 한번더 빌려서 한번 보고 결정을 할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